그저께 김장훈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. 참 재밌었어요. 김장훈 씨는 나이가 좀 있는 분부터 어린 중학생까지 다양한 팬을 갖고 있더군요. 부러웠습니다. 신나게 뛰고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도 풀고 왔는데요. 그 콘서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. 나도 뭐저 정도는 아니지만 가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고 미래를 같이 하는 그런 콘서트를 하고 싶다. 생각이 들어서 CNC 특강을마련했습니다 Change and c h a n c e 바꾸는 찬스를 드립니다. 설득을 잘하고 싶다 c 요매출 o r 고 싶다고요, e l l o r Chancellor. c h a n c e l l o 드 c h a n c e 드 l o r Chancellor. Chancellor. Chancellor. Chancellor. Chancellor. Chancellor. c 김효석 아카데미 하루 원데이 무료 수강권을 드릴게요. 두번째는요. 오시는 분 중에서 정규과정을 등록하시면 이번에 오신 특강에 오신 분란에 한해서 1년간 무한대 재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규과정이 아니더라도 도전해보세요. 무료 수강권도 있고요. 또 제가 c h 스 체인지할 수 있는 n c 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강료는 낮췄어요. 아, 너, 슈르뱅, 자, 이, 예, 저, 반, 하게, 위해서 다, 원 정도 이, 련 이, 게 이, 쟤, 이, 쟤, 이, 이, 이, 신청해 주세요.